여러분 안녕 허니저이예요. 제가 오늘 빵을 만들려고 요리 시간으로 찾았어요 오늘의 빵의 제목은 바나나 파운드 케이입니다 어, 이제 준비물은 제가 한 개씩 다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바나나 바나는 나꼭 필요해요. 그리고 버터, 계란, 밀가루, 저기 지금 화면은 안 보이지만 설탕도 있어요. 그리고 초코,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준비물. 그쵸? 제가 이제 빵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포크로 해야지 어, 바나나가 잘 으깨지고 이제 작은 포크로 하면 계란을 잘 섞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바나나를 으깨줄게요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 내 입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제가 요리 시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바나나가 악마 바나나로 돌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과연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성공하면 여러분에게 댓글로 보내줄게요 근데 이미 여기서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근데 이게 이게 30분 구워줘야 돼가지고 어, 완성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바나나 케이크 편으로 마지막이니까 근데 이게 30분 구워야 돼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기도 한데 좀만 더 해줘서 빨리. 맛있네요. 스푼을 사용하세요, 허니조이. 아, 알겠습니다. 한번더 이제 빠지면 스푼을 사용할게요. 지금 카메라 잡은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예요. 엄마도 케이크를 만들고 싶은데 이따가 같이 조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이거다 만들고 같이 할 거예요. 바나나가 다 부셔졌어요. 이제 이걸로, 어, 됐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를 다 으깨주기 성공. 이걸 이제 여기다 넣어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계란으로 이제 섞어줄게요. 과연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섞으면 되나요? 아! 지금, 이런 것도, 지금, 계란이, 아예, 부셔지고 있어. 여러분도 지금 보시고 있나요? 여기서 꿀팁 알려드릴게요. 바로, 원래 이런 컵으로 계란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컵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이지의 꿀팁 와 계란이 지금 거의 슬라임급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작은 요즘 슬라임이 몸에 안좋다고 나오고있어서 제가 슬라임을 한국에서 다 버렸거든요 와 이정도면 다 된것 같기도 한데요 오! 다행히 잘 성공한 것 같아요 오저 잘하는데? 응. 됐다요! 제가 이것도 이제 여기를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되죠? 뭐 해야될까요? 밀가루를 에다가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세요. 요렇게. 이 밀가루요? 네. 으차 이게 130일 거요 감사합니다. 이걸요 여기에? 네. 체 위에 올려놓을게요. 이겠습니다. 밀가루 떨어뜨려. 이거는 제가 좀 일어나서 얼굴에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제가 이제 이 밀가루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요? 네. 안녕 안녕 안녕. 설탕같아요 다 부어야지 다 부는거죠 네 바깥에 튀어나오지 아, 않게 조심하세요 문 내린다 문 내리는 것 같아 저희가 이렇게 보면어 벌써 이렇게 다다 되겠네요 진짜 빨리 뜨나 밀가루도 간편히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나나 아껴는 것도 성공했고, 계란도성공했으니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튀어, 어! 튀어나왔네요. 이번엔 이따가 청소해야겠어요. 이것도요. 해 알겠습니다. 이겠도 하래요 이안이 다음 엄청난 밀거루가 필요하네요. 밖에 튀어나오지 않게 벌써 많이 튀겼네요. 그럼 좀 살살 살짝. 여쪽보랑은잘안 튀어나온 것 같아서. 아, 그래도 튀어나왔네. 여러분, 푸딩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웃음> 모양이 푸딩이 됐어. 여기도 튀어나왔어. 뭐야? 안튀어나올것 같은데. 하얀색이니까 잘안 보이네요. 와, 푸딩이네! 어, 빨리 다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럴 때는 편집을 안할 거예요. 편집을 하면 이상해. 우리는 원래 다 편집을 안 해요. It's a rainbow, i t rainbow 이건 언제 다 없지? 좀 되고 있는 건가? 어, 어 뭐아이기만 남았어 응? 빼세요 이게 빼. 요 파란 뽑아야다 이제 이거는 이거는 여기다 일단은 넣어 줄게요 아,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요? 아 이게 이금 아! 다 됐어요 참 대단하군요? 네? 설탕을 네 계량컵에 70g 주세요 70g이요? 네 계량컵이 뭐죠? 다 됐죠? 이거요? 네 계량컵이요 아 이거? 그럼 어, 밀가루는 어, 놔둬? 응.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70g이 어디있지? 어, 여기에요? 1 0 백팩 100 응. 안되게 하세요 그래서. 음. 음. 네 됐습니다 됐어. 설탕의 맛을 한 번만 볼게요 음! 네요였어 네. 버터에 보이세요 이제 거의 70g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걸 버터에 넣어보겠습니다 버터에서 또 설탕 눈이 내려야 돼요 눈이 <웃음> 너무 많은가? 그 다음 이제 계란을 여기 넣어야 되죠 그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은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버아를 너무 많이 넣니것같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넣어야지 잘 된대요. 뒤에 하고 있는데 버터가 아이스크림 소품으로 잘싹 다 붙었어요. 이제 이걸로 설탕. 뭐지? 아이고 안 뜨죠? 방했잘 하고 있는 거겠지. 내보면 되구나. 아. 여기서 또 꿀팁 바로 이거를 할 때는 여기로 시해서으면 돼요. 바로 이게 꿀팁입니다. 힐. 음 머리카락 이건 소중한 거여서 머리카락 한 개라도 빠지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위험한 거야. 어떻게 돼야지 자던거지? 버터는 역시 조금 맛이 없네요 생물보 버터는 유리해야지 잘돼 이제 이것만 섞고 달게 으쌰 됐습니다. 버터의 모양도 잘 맞춰주세요. 오케이. 우, 우. 됐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다좀 만들고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리조이 2 편으로. 이제 이거를 좀 합쳐서 돌아올게요 바이벌즈 일단은 이편으로 돌아올테니 일단 구독과 좋아요 나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